네,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준희입니다 제가 갑자기 녹화 영상에다가 검정색 화면을 띄운 이유는 영상을 간간히 올린다는 소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냐 라고 궁금하실텐데 안 궁금해도 들어서 그냥 감기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두쪽 코가 아주 그냥 기마개로 막은 기분이네요 어 일단은 재밌는 영상과 공포게임을 많이 찾아본 중이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바도또 5분가 영상으로 찾아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구할튀 무슨 뜻이냐고요? 구독 알람 누르고 티어나오 이상입니다